이 뮤직비디오 무언가 익숙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 뮤직비디오의 장소 익숙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이 노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들었을까요? 별 느낌을 못 받았다는 게내첫 느낌이에요. 지금 시작합니다. 어, 베트남 뮤직비디오를 조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로케를잘 활용한다. 그러니까 이 장면의 미장센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잘 뽑힌다.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가사를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뭔가 이 음악과 뮤직비디오와 이 여자 주인공의 심리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짜맞춰 보려고 해도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느낌? 그래도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. 풋풋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아요. 뭐랄까... 가수가 되게 미성이에요 톤이 이때까지 들어봤던 베트남 노래들보다는 약간 또 색달라서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몰랐어요, 제주도인지 뭐, 우리나라 제주도랑 너무 비슷한 곳이 베트남에 있다니?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언어의 노래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색달라 보였고 처음에 그 간판 보고 아 한국어가 있네? 그거 보고 나서 다시 유심히 지켜보니까 주변이 제주도 그 분위기더라고요 봄 느낌도 나고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도 되게 좋은 장소 되게 많거든요 뭐 다낭이나 나짱이나뭐 이런 데가 되게 많은요 굳이 제주도 와서 찍었는지는 모르고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제주도보다는 베트남 로케이션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베트남 가고 싶다 간가좀 너무 오래 됐다 네. 완벽하게 제주도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. 이게 이 공간이 그냥 아름다운 건 있는데 여기가 제주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.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면은 어떠한 풍경이 나오고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은 있는 것 같고. 영상은 어, 좀 많이 아쉬웠어요. 튀는 게 많아요, 색깔이. 이 느낌과 이 느낌의 색이 좀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초록색이 나오고 이거는 약간 콘트라스트를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좀 많이 흔들려 따라갈 때 장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<웃음> 카메라 감독이 좀 별로 였던것 같아 좀 애들을 좀 이쁘게 잘못 잡아 좀 가사가 좀잘안 들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더잘 들렸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연기를 세다간만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<웃음> 흐름이 조금 깊이감이 살짝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사랑스러움은 분명히 있어서 그런 연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외에 다른 연기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. 어쨌든 드라마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,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은 이 관계가 더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더이 사랑, 이 사랑 노래가 더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되는데 하는 척을 하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뭐 중간에 라면 먹는 씬도 있는데 라면을 먹으면 되는데 라면을 먹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. 뭔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런 약간 발라드를 부르니까 난 계속 이렇게 언발란스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딸은 더 이렇게 좀 본인한테 좀더 어울릴 만한 곡을 선정을 한다면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더 귀엽고 발랄한 느낌으로다가 자기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께 그러니까 이 아이 께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도 한 번에 확 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썬뚱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, 썬뚱은 그냥 보면은 직거하는것 같고 뭔가 썬뚱만의 뭔가 확 이게 있는데 이 노래가 발라드여서 그런지도 몰라도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는 얘 매력이 이 아이의 이 그러니까 이 가수의 고유한 매력이 무엇인가는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. 분위기를 봤을 때나 좀 이제 풋풋한 느낌이 들어서. 아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좀 감성을 좀 뭔가 계속 건드려주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, 저는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랑 노래랑 좀안 맞다. 뮤직비디오는 좀 발랄한 느낌인데, 노래는 슬픈 느낌이어서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았다.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이 잘 표현해 주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 조금 더 궁금한 가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뭔가 색다른 시도를 한것 같아, 이 가수가. 거기에 대해서 높게 사는데,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, 어, 더 괜찮지 않을까? 그러니까 연기적인 부분만 좀더 보완을 하게 된다면, 노래도 더잘 살릴 수 있고, 뮤직비디오에서도 좀더 괜찮게 녹아낼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생각합니다. 아, 괜찮았어요. 좋았어요. 카메라가 쓰레기라서 그렇지. 우리도 몰랐던 이쁜 제주도의 모습을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, 길레씨. 그리고 여주인공 신 랑푸왕씨도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도 멋진 리뷰를 기대해주시고요. 그럼 이만 여기서 땅 빚. 형꽤 살아요. 음. 형 말도 잘해. 어, 내말다 <웃음> 알아들을 거잖아. <웃음>